네, 안녕하세요 왕장순애 입니다 아, 오늘은 음, 제 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문도 보니까 이 방이 내 방인건지 고양이 방인건지 이게 헷갈려요 예. 그래서 방 구석구석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음, 뭐 만약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울까? 키워도 될까? 아니면 아, 고양이 요즘 유튜브에 여기저기 이쁜 애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한번 내가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것이 현실인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을 보여드릴 테니까는요. 예, 영상 잘 봐주세요. 예, 고양이 키우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화장실. 네, 이 화장실은 두 개가 있어요 네, 원래는 하나가 있었는데 어, 우리 범위가 이제 방광염에 걸렸어서 그 이후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는 화장실은 많이 있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입을 해서 이제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아침에 아까 일어나자마자 예, 싹 정리를 했는데 예, 또 있죠 근데근데 근데. 그리고 이렇게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스크래처. 예, 이 스크래처. 예, 스크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처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건데 수직 스크래처인가? 새로 스크래처야?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옷 여기 박스 네 개에는 강아지 옷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요거는 바깥, 바깥에 바깥 아이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 애들이랑 바깥아이들 줄때먹는거고요요 비스트로 사료 이게 요게, 요게 바깥아이들 거기 아직 1년이 안된 애들이 둘인가 있어서 요거 샀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직 어른 애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캔 키튼요 그리고 여기도 왜 잔뜩 많죠 요거는 우리 애들이 잘 안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바깥 애들 살려고 아 주려고 산거고요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치우면 요거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쉬는 박스. 예, 이렇게 스크래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잘 들어가서 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숨숨집?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여기 계속 올라가서 위에서 자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펴도 펴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예. 옷걸이. 옷장이 있었는데, 이제 옷장을 치우고, 이렇게. 옷걸이를 두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털입니다, 털. 이도 많이 안 붙어있네요. 그래서 털. 털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발자국이 있죠. 예, 여기도. 예. 올라다녀요. 이렇게. 아이고야. <웃음> 예. 발톱이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예, 다, 다 찢어놨네요, 이게. 이렇게. 옷들은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다 찢어놨네. 이렇게, 예, 커버에다가 씌워놔야 되고요. 그래서 옷을, 옷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옷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가있고요아 그리고 예, 고양이 키우면서 가장 필수는 이 돌돌이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다자 이게 지금 보이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한 수시로 수시로 털어내도 보이십니까 이 털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털이에요 털 돌돌이는 늘 함께 머리맡에 잘때 머리맡에 두고 자야해요 왜냐하면 옆에 누워있다가 털이 보이니까요 그때 이걸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기 네. 이거는 제가 구입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이거 살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예전엔 바닥에 이렇게 털들이 굴러다녔어요. 니다 굴러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둔 이후로 그게 없어요. 굴러다니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거나 털이 쌓여있거나 이런 게 예전보다는 거의 10분의 1? 그 정도로 줄었, 줄었다는 거